정말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멀어서 웃슨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엇따하게 웃을 수 있며 하나만 못아 여전, 어떻게 여자？어떻게 구멍 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 넘쳐 잡아 보려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. 어떻게 좀 해도, 나좀 지루 해줘이러다내발 슬럼 만 가도 구멍 난 가슴 이없었 는데, 나도 모르 게 불러 이러 던 시즌 데 정말 싫 은데, 마시간 점점 일어서는 것 따라 무작정 쫓아가서 도망쳐 Vui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픈데 살 수가 있다는 게 이상해 어떻게 너를 잊어 내가 그런 거 나는 몰라 몰라 정말이나 저라